생일 축하합니다 <받> 여러분 저 지금 너무 혼자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자 축파티 하고 있습니다 저나요 너무 행복요 언니 생일 축하해요 저두명밖에 없어요? 러블리즈 3명이야자 언니 빨리 네. 저초 풀어요 유지의유지의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아케이 너무 예쁘죠? 빅디티에요. 웃기다 너서 예쁘다. 누가요? 하나 둘, 셋와 예! 와! 예! 왜? 내가 없는 거 예뻐요. 가안와서안 꺼졌어. 우리. 아나한번 남았나? 와 우와! 언생일축하해요지혜 우와! 저 진짜로 우와! 우어요와 이거 우와! 거와 우와! 우와! 우와! 왜?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맞습습니다잘사합니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사랑하는유애합니생축하합다합니다니다니다 어, 어, 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여기다. <목소리도> 여기에 <목소리도> 아 당황 안 돼요. 계속 녹화되고 있거든요. 아, 네. 아 네. 생일 축하 영상 올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대신 그 대신 V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아아 소청을 하기 위해서. 와, 아 어때, 좋나요? 네, 네 좋아요. 네 MC, 어. MC 미주 씨 읽어주세요. M 미. 제가 진행는거니다 내가 읽을 줄게 다른 분이 읽었어요. 내가 읽어줄게. 세로로 해도 안 되나? 새로 이렇게. 알 때다. 바로 왔네요. 나는 나는 다 자 할게요. <웃음> 지혜 언니 생일 축하해요. <웃음> 좋아요 언니 유유 생일 축하해요. 거의 다 생일 축하해요란 말이 전부 많고요. 지혜야 꽃길만 걷자. <웃음> 좋아요 <웃음> 생일 축하해요. 할머니... 지혜야 나는... 어, 수정이 하고 싶은데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비밀이 나중에. 생일 축하해요. <웃음> 아... 전부 다 우리 러블리더스분들이 지혜 언니 생일 축하한다고. <웃음> <웃음> 자, 아, 네? 아 그렇죠 자 오늘 지연이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무엇인가요? 음 원래 고민상담소 지혜 고민상담소 해가지고 여덟개 고민을 들어드리고 했는데 오 아, 뭔가 지금 저희가 리허설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것 아, 같아서 그렇죠 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여덟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세요 네 올려줘 <웃음>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 자 리본 반 먹자. 뭐와 아, 언니 저는 이거요. 자, 일단 케이크는 어떻게 생겼는지 케이트. 이 키. 키, 키, 키? 헬로키티. 키키티. 회사. 이거. 이게 I love you, 응. 회사 그, 실장님이. 보여요, 보여요, 이게 밑. 볼다고 먹어봐도 이렇게. 돼요, 볼아 여러분 지금 다들 여블리즈 언니들 사랑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 생일 겸저 원하는 게 있어요. 명에. 소원을 하나씩 말하는 오 하나씩 하는 거예요. 아, 네. 소원을. 오늘 지니 지니를 지니. 말해봐. 어, 오늘의 지니 나야. 그러면 지혜 언 오늘 주인공 지혜 언니니까 일단 첫 번째 주인공 어. 지혜 언니가 소원을 첫 번째로 말하는 걸 한번 해보시다. 자, 저 지금 초농씨없어요 아, 어떻게 어떻게 진짜요? 초콜릿인데. 그러면 먼저 다른 분부터 소원을 말하다 <웃음> 네. 자, 그럼 우리 소울 언니 리더, 네, 우리 팀의 자 소울 언니가 한번 소원이요? 네. 우리 언니가 맞다. 다 이루어질 때 음, 이게 있어요. 한 명이 말하면 이제 다이루지는 건가요, 러블리즈 전체가? 음이루진다기보다는 그냥 한 그냥 소망. 어, 그냥, 소망. 어, 그냥 소망 소망 소망, 네. 소망. 응. 소망. 저는 저희 러블리즈가 네네네 음. 네. 음, 네. 음, 음, 음. 앞으로 어쭉 같이 즐겁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멋있네요이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저 저는. 저저 저는. 저저 저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저 저는 저는 저는 저 저는 저는 저는 저 이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갑자기 슬퍼지네요 상처받지 않고 예, 어 생일인데 심지어. 갑자기, 심지어. 갑자기 심지어. 슬퍼지면 웬말입니까 아, 웬말입니까 <웃음> 지금도 상처받지 않는데 앞으로도 쭉 이렇게 상처받지 않으 언니 지혜야 언니 찔렀어 지혜야 티 얼굴에 포크를 찔렀습니다 삐지마 삐지지마 삐지마 자 그러면 이제 누구죠? 지선이죠? 네 그렇죠 자, 저는 지수. 다 응. 마찬가지일 거예요 러블리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러블리즈가 뭘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아! 네 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웃음> 이루어주세요 네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찔거요 <웃음> 이루어지길 지현이 오늘은 살안 쪄요 오늘은 살안 찌는다 많이 해주세요 소원을 다 해봐 그러면 이제 지수 언니는 살이 안 찌는 걸로 그러면 이제 자 미즈 언니 그 다음 미즈 언니 저는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 행복했으면 좋겠고, 러블리즈가 쭉쭉 이렇게, 쭉쭉 이렇게 딱 곧게 성장하는 거예요. 뭔지 알죠? 네. 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네. 네.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근데 제가 도대체 어디 찍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 역광이에요, 굉장히. 영광이, 여, 영광이에요. <웃음> 역광이에요. 역광이에요. <웃음> <웃음>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웃음>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헤어한테 아. <웃음> <웃음> 귀가 없어졌다. 야 깜짝이가 없어졌어 빵떡이가 없어졌다 네, K의 소원 정말 가까운 소원을 말하고 싶어요 음. 저는 저희 음악방송 이제 끝나면 다같이 음. 놀러갔으면 좋겠어요 아 MT MT MT MT MT MT, MT. 네, 저희 네. 네. 일찍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맥주 파티 아, 네. 하고 싶어요 맥주 파티 못 들은 척 하지 마세요 아, 오셨죠? 우린 <웃음> <드림, 웃음> 드림 MT 가요 MT 욱녀 욱녀 우린 가족 여러분 엠티 가요 웅녀 기억하시죠? 상녀 상녀 상녀 상녀 약상내 진언니의 소원은 어, 어 저는요 저도 가까운 소원 아 가까운 소원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말하다시피 당연히 그건 당연히 뻔한 소원이고요 어, 아. 저 저의 소원은 네. 어,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뭔가 마음이 굉장히 좀 뻐근하잖아요 네. 찜질방 그렇게 아! 아, 아 까맣어. 라면 치킨 원해요원해요러브세요원해요가보요가가 아, 네. 마음이 지쳤죠? 네. 가보세요! 가서요담보세요담요요가세요 가보세요! 요가보요요요가보요요요 가보세요! 가가요가요요요가였어요 쌓인 아, 마음을 아, 진짜. 멤버들에게 캐어하는 머리를 까고싶어요? 안까고싶어아니그 아, 아, 아, 아,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장난이 네, 장난이 <웃음> 네. 장난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멤버들과 같이 온천으꼭 가고싶은 아, 소망이 좋아. 있습니다. 좋아. 네. 엠티경 온천 다 가면 되겠네. 엠티를 온천으로 가면 되겠고 좋다 <웃음> 네, 그럼. 어도제 저의 소망은 그어구요제 짝뚜. 빡빡이. 저는 기억 <웃음> <웃음> 있어요. 짝뚜는요 여름이잖아요 오 다들 여러 분 있어요 없어요? 감사야 쇼핑하고 싶어요 다 같이. 아 여러 분 진짜 선생님. 없어가지고. 네. 네 온천 가기 전날에 쇼핑하고 온천 간다. 어, 아, 쇼핑하고 <웃음> 온천 갔다가 그 밤에 바베큐 파티 하는 거 좋아. 좋아. 아 잘한다. 좋다 좋다 참 좋다. 좋다. 이 나라 홈파티처럼. 아자 그러면 이제 소. 막내 보라니. 어. 어, 저의 소화는, 어, 저희가 활동은 벌써 한 3, 4주차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뭔가, 막, 저는 진짜 목이 쉰 적도 있었고 해서, 뭔가 건강이 참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목게 <목소리> 내렸어요, 목이. <목소리> <정인이야>. 목을 <목소리> 뭐 <그래, 웃음> <목소리> 받아들고 말았어요. 그런 거 아니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네, 울지 않아요, 이제.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이제 저희 모두가 지금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바베큐 파티에서몸 보시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건강을, 네. 건강을 위해 우리도 되고 다 좋아요. 아, 맞아요. 영양식. 초보를 네. 위해서. 네, 그쵸. 아, 맞아요. 맞아. 우리. 몸이 뭐,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지 우리 걔한 러블리 레버스가 있으신 거. 그러네. 그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 말이 필요하니까. 네, 그냥, 그냥 니까요 사랑해요. 네. 네, 근데 결론은 오늘 지연이 생일이니까 아, 우리 모두 지연이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네. 사랑해 볼까요? 사랑해 볼까요? 화음 가능합다 우리 아, 아, 아, 아, 아 지혜 언니 and l o 스 위에 우리 뭐 어, 저, 저, 어, 천장, 어, 천장 어, 아저 아, 진짜 좀오메걸리데 네. 그런 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야? 그그 구혜선 선배님 Happy b 이 r 나 내가 나거니어 거기에 이름 어. 붙여서 듣고 어보고 싶어요. 하나, 하나 둘 셋. 이 세비가 내리는 오늘 사랑하는 지혜 아름다세요 네. 고민 으로으로 고민 로 고민 상담으로. 고민 고민 상담으로. 고민 상담나로고 고민 상담으로. 고민 상담으 고민 상담 고민 상담은로고고로 고민 상담은 고민 네. 고 오늘의 지연이 생일파티는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축하해 주수 있다는 얼마나 되아요 활동하면서 진짜. 러블리너스한테 축하도 받고 그냥. 멤버들한테 축하도 받고 진짜 작년이랑은 완전 정반대죠. 작년에도 활동 안 하고 있었죠? <웃음> 저희가 화보 촬영장이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거기서 생일파티를 했는데 이렇게 팬분들이랑 생일파티를 하니까 진짜 뭔가 색다르고 <웃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원래는 러블, 원래는 지연이 생일날 영상으로 찍어도, 찍어서 올려도 되는데 지연이가 팬분들이랑 함께하고 싶다고 브이앱을 꼭 하자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좋죠? 지연이 짱이죠? 짱짱. <웃음> 합니다. 러블리너스도 짱입니다 짱낭케이 아, 먹어볼까? 오늘 한번. o d dog, good d o 지 Good dog, good dog. Good dog. Good dog. Good dog. Good dog. Good dog. Good dog. g o o